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소소하게 물건 구입한거 주방 아이템이랑 식재료 간단한거 소개드리려고 해저 카메라를 켰어요 별거 없는데요 그냥 음, 오늘 구입한게 조금 귀염귀염한 그런 주방템들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제일 먼저 오늘 구입한 것 중에 가장 귀여운 주방 아이템은 바로 이 절구통이에요 제가 이 옻칠 깨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옻으로 되어 있나봐요. 참깨 드레싱 같은 거 만들 때 어, 여기에 넣고 이게 갈면 잘 갈리나봐요. 그래서 이런 그절구통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 어, 근데 이런 것들은 핸디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꺼내서 쓸기 편한 그런 어, 사이즈가 좋아서 저는 가장 미니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주방 아이템 사면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네. 또 어떤 요리를 할까? 아, 가위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가위를 후다닥 가지고 왔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는 이런 절구통이에요. 너무 귀엽죠?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 참깨 드레싱, 아니면 뭐 샐러드 먹을 때 그럴 때도 참깨 드레싱 만들 때 깨놓고 이렇게 깨 갈아주는 그런 용도로 구입한 절구통입니다. 저는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래도 우드로 돼서 뭔가 감성도 있고 괜찮은 미니 절구통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 참깨 드레싱 한번 촬영해볼게요. <웃음> 그 다음에는 네, 어, 바로 이 실리콘 집게를 구입했는데요. 헹켈만 어, 네요 브랜드에서 구입했어요 어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실리콘 그, 그 집게가 아 이게 실리콘이 아닌가? 플라스틱인가요? 네 아무튼 고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스텐이 아닌 왜냐면 제가 최근에 구입한 그 세라믹펜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갈까봐 이렇게 뭉툭하고 좀 부드러운 소재가 필요해졌어요 이런 집게를 이제 많이 요리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 집게를 구입을 하려고 계속 찾다가 여기 앞에 컬러가 뭐 여러가지 그 원색도 있고 이렇게 블랙 컬러도 있잖아요 블랙 컬러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어디서 파나 생각하다가 이것도 이마트에 딱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주방 도구 그 섹션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블랙으로 음요 집게도 구입했습니다. 정말 집게는 파스타 할 때나 뭐 생선 구울 때나 뭐 파, 샐러드 만들 때나 여러가지 용도로 그, 그 사용되는 그런 주방템이기 때문에 꼭 하나씩 구비해 놓으면 음 아주 사용하기 유용하죠? 그래서 벌써 이게 세개째예요 <웃음> 기존에 있는 그 집게가 다 부서졌습니다. <웃음> 네, 그 다음은 음, 아! 네, 그 다음은 따로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굉장히 작은 스푼처럼 생겼는데 제그 손바닥만 해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어, 굉장히 확대해서 촬영하느라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마늘 강판이에요. 마늘이나 생강 스테니스 스틸 강판입니다. 어, 소바 같은 거 먹을 때그무 같은 거갈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많이 갈아서 이제 요리 에 사용하잖아요. 뭐 샐러드도 넣고 그래서 요리조리 네,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강판이 필요했는데 항상 마늘이나 생강이 굉장히 작은데 큰 강판을 꺼내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 스푼 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 이렇게 핸디하게 벨라쿠진 건데요. 이렇게 잡고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큰그 미니 강판도 있었는데 뭔가 이 스푼으로 되어있는 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늘이나 생강 가르면 이렇게 모아지고 부을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스푼 모양으로 한번 구입했는데 어, 사용해보고 편리한지 한번 또 후기를 나중에 기회되면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음 네. 아주 고민 끝에. 아주 아주 어, 고민 끝에 이 도마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죠? 얘는 이제 찻 보드인데 조셉조셉 어, 조셉 브랜드예요 이 아이템의 특징이 이렇게 반이 접혀요 그리고 우드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진짜 구입을 너무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닌가? 이게 미니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마가 거의 뭐 뜨거운 거를 올려놨더니 그래서 올렸더니 자욱 도나고 오래 사용해서 한번 도마를 바꿔줄 때가 됐는데요. 도마가 생각외로 큰걸 사용하면 꺼낼 때마다 불편해서 이제 사이즈별로 뭐큰 거, 작은 거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방 을구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주방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 큰 도마도 좀불편할 정도로 작은 주방이라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미니 사이즈만 사용해보면 어떨까 물론 뭐 여러가지 그 야채나 뭐 고기를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놓고 좀 이렇게 밀어놓고 또잘르고 이렇게 큰 도마를 사용하면 그렇게 널찍하게 쓰기 편한데 음 한가지 채소 썰고 덜고 또그 다음 채소 고기 썰고 덜고 어차피 요리하기 전에 좀 준비해놓고 요리하는 게 훨씬 주방도 정리해가면서 요리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니 사이즈를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음, 저에게는 나름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거는 미니 사이즈는 이렇게 큰, 음, 그, 찹보드 그 도마가 있으면 엑스트라로 따로 이렇게 구비해놓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 그냥 빨리빨리 썰고 싶은 그런 그 채소들이 있을 때만 썰곤 하는데 요게 메인 도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일리로 사용할 메인도마로 이렇게 작은 아이를 구입했습니다 제 손바닥 두개 사이즈네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우드 패턴도 나름 좀 짱짱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조셉 도마가 이렇게 접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 전에 뭐 실리콘 도망가?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채들 이렇게 팬에 쏟아 부을 때 얼마나 편한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드로 된 도마인데 요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접히는 음, 어떤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만 촬영할 때 제가 이렇게 자를 때 여기 가운데 이게 라인이 가 있어서 여기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기능적인 면이 괜찮다면 감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구입을 했어요. 얘는 조셉조셉 조셉 브랜드고요. 무엇보다 이 우드 패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컬러도 딱 마음에 들고요. 네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구입한 아주 소소한 저만의 주방템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음, 별거 없지만 그래도 오늘 뭘 샀는지 네그 다음에는 식재료 한 세가지를 구입했는데 바로 요 해선장 소스 요거 중식 요리할 때뭐 볶음 요리할 때 여기 보니까 갈릭새우 볶음밥이랑 그리고 해산장으로 만든 달콤 구수한 볶음우동 이런 레시피에도 사용할 수 있나봐요. 근데 저는 복잡한 레시피를 안 좋아해서 소스 조금 넣고 그냥 볶는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 그거 말고는 거의 샐러드 먹거나 음, 공정이 굉장히 간단한 요리를 좋아해서 이런 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항상 굴소스나 뭐 라조유? 이런 정도만 사용했었는데 뭐 두반장? <웃음> 근데 이 해산장 어떨지 타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이마트에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짠! 바로 일본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 얘는 브랜드디이 뭐라고 했는데? 항상 항상 마트에서 요런 그 로고 뭐그런그패 이런, 이런 아이 있는 그 마요나 뭐 다른 드레싱 같은 거 많이 본것 같은데요. 어, 한 번도 구입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한국에도 뭐 오뚜기 붙어있고 너무 좋은 마요네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마요는 어떤 맛인지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이 있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요네즈로 뭔가 만들고 싶은 요리가 있어서 일부러 일본의 그 마요네즈를 오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마요랑 그리고 집에 미소 치루가뚝 떨어져서 이 미소도 구입했어요. 미소도 5,000 얼마? 8,000 얼마짜리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저렴한 5,000원? 3,4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이 미소 시루한 통이면 정말 미소는 따뜻하게 어뭐 이렇게 수로 먹을 수도 있지만 드레싱이나 소스 만들 때도 되게 유용해요. 제가 그 미소 소스로 만든 닭고기 구이 레시피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위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굉장히 간단한 소스로 만든 닭구이가 있었는데 그 요리를 또 제가 자주 만들기도 해서 오늘또 예,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촬영하고 싶은 토마토를 이용한 그런 음, 요리가 있어서 구리 나케 마트에 달려가 또 미소를 한통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예 네, 별거 아니지만, 어 그냥 오늘 구입한 게 굉장히 작은 그 주방 템에다가 너무 귀엽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음, 영상을 했습니다. <웃음> 네, 그럼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소개를 안드렸네요 네, 제가 그 자주라는 그 생활용품 브랜드 있죠 그쪽에서 이 유리 어, 컵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유리볼 음 요거는 이제 물 마실 때뭐 음료 마실 때 사용하는 컵으로 사용 어, 구입을 한게 아니라 뭐 드레싱이나 이렇게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널찍한 그런 볼보다는 이렇게 위로 좀 높이가 있는 이런 거 사용하면 또 드레싱 만들 때 핸디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뭐 컵으로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컵으로 사용하기는 에 얘가 좀 넓고 꼭 약간 그 옆에 폭은 조금 좁지만 뭔가 비커처럼 드레싱 만들기에 왠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샐러드 만들 때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소하게 장보고 왔던 이 아이템들, 특히 이 귀여운 완소 미니 아이템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희 주방의 하루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이 도구들로 앞으로 또 요리하는 모습으로 찾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안녕!